어제 저, 저 극대난 거 알아요? 완전 극대됐어요. 무슨 일이에요? 저는 아, 이렇게 생각해요. 여기에 손님이 놀러 오시잖아. 그러면 뭐날 보러 왔던 손님도 있을 테고 그럼 뭐 추천은 못 봤지만 이 가게에서 특정한 분들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. 너무너무 공연도 재밌고 정말, 정말 추억이었어요. 다시 또 놀러 가고 싶어요. 라는 걸 나는 원하잖아요. 근데 어제 내가 일하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애들 일이 안 되고 일단은 저키끼리 노래하는 손님들을 보려고 막하는데저끼리다 가리고 저키끼리 박수치고 놀고 막저키끼리 떠들고 손님 태고 이렇게 있잖아.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이러면서 막대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.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어요. 이제 그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. 예, 너는 지금 일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손님이 가게를 놀러 왔 손님이랑 즐겁게 놀아야지 왜너네게임놀 노냐고 너는 가게 놀러 난거 아니잖아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관심 있게 본다 한분더 걸리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언니 이렇게 죄송해요 러면서다 그랬어 그랬는데 못 본다 내 속으로 는는 거야 어제는 약간 내가 내뱉으면 상대가 상처가 될수 있는 말도 서스름 없이 해버렸어요 그 보통 이렇게 한번 화를 내면 사고를 하면 삭혀지는데 오늘 잡으러는 덜 받는 거예요 풀러가고또 뭐라 했잖아 근데 벌써 이런 얘기가 몇번 나왔었대요 애들이 뭐라 했었대 공주도 그렇고 려원니 하하니 애들이 나달몇번 쳤었는데 언니 죄송해요 그러고 뭐 이러니까 주의 좀 하고 잘해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어제도 이제 단체 미팅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데 똥심부 표정인 거야 표정이 썩었어 <웃음> 일단 그래고 내가 어머? 너 지금 자아가 생겼나 보다 내가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너무 웃겼어 어떻게? 내 또래가 많으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네들끼리 논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어제 랑이 말도 맞는 말이지 랑이가 그랬잖아얘 너네 돈 벌러났으면 돈만 벌러난 것처럼 하라고 누구는 새가 빠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너네는 지금 놀고 이건 앞뒤가 너무 안 맞다면서 그중에 또 잘하는 친구들은 또 있어 엔테트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진 거야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놀고 막 이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할거 하고 나한테 할말 하는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요. 우리 친구 중에 딱 그런 친구가 있거든. 그래서 그 친구가 뭔 말을 하면 내가 뭔가 무시를 못 하겠어요. 왜냐면 그 친구는 지할 도리를 다 하고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. 근데 개식도지할 것도 안 하면서 내, 네, 어, 아우, 너무 역겨워요, 이런 거. 오늘 부탁가리안 해. 어제 했는데 무슨 부탁가리 이제 지켜봐야죠. 지켜보고 안 되면 한명 잘라야죠. 본보기로.